스케치 타지 예? 어때? 어때? 이여이 네, 이렇게요. 네. 요 네. 보시면은 에는 숫자가 1번이 적혀 있고 네. 동네는 2번. 이 괜찮은데? 어. 뭐다만나 아, 네. 아 근데... 어? 맞아? 어, 어, 괜찮겠다 띠... 허리가 안 맞는거 아니야? 아아.. <웃음> <웃음> 기분 좋아? 딱 맞네 <웃음> <웃음> 좀 내려줘. 빠리 아니 티 네. 봐. 어아프지글 안에 바지 안에다가 온 거야. 따뜻해. 리프트 건이야? 바로 들어가면 돼 응. 응.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해도 응. 원아! 원이야! 이거 재밌지? 더워?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? <웃음>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. 어,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울 줄 알았어? 그럼 이거 한, 한 번만 타고 집에 가자. 날씨한테 뭐라고 해야지? <웃음> <진짜>? 잘 타? <웃음> 뭐야 뭐야 이제 먼저 가는 거야? 같이 타자 그래놓고? <웃음> 야, 대신이다. 외신, 오빠, 오빠 좀도와줘 가서. 어? 안녕! 나아 하나 둘셋 아니 얼굴 봐봐 하나 둘셋 착각 재밌어? 성나아물 네. 마셔 아형아아선생 수원, 재밌.. 선생님 놓을아 진짜? 뭐야?